그러면 많은 학원니들이 기대했던 나라의 새로운 표정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물론 나라가 라이브 때 이렇게 웃는 얼굴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깜짝 놀란 표정도 하고는 있지만요, 뭔가 나라가 화났을 때라던지 혹은 이 웃는 표정이라든지 그런 건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새로운 표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시간 바로 표정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나라의 색다른 모습 기대되시나요? <웃음> 자 그러면 나라가 사실 게임을 하다보면 정말 여러가지 감정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말 이건 아니잖아 할때 표정 보여드리겠습 비싸고 어려운 폐패드를 어? 어떻게 할수 있는 걸까요? 공포, 충격, 공포와 충격에 휩싸인 나라 어떠신가요? 나라가 오늘 트위터에도 뀨 했잖아요. 뀨! 뀨! 뀨! 뀨! 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표정이 될것 같아요. 뀨! 이번표정은 유유유유유유! 하하 유유유잉유잉도유를 주셨어요 유유유이유유아이유유유아유유 유유유유유! 아유사유유유유유유하유 유유유유유유유! 유유유유유유! 유유 이번에는 퍼벨탱화사상에서 허, 허, 다시 한번 변신! 나라 오늘 변신 변신! 이럴수가 이럴수가! 과감한다! 으하! 부들부들! 시식 이런 표정입니다! 아 참을 썩어 없어! 부들부들! 헛. 이번에는 마지막 표정! 가겠습니다! 마지막 표정 뭘까요? 도네다네 도넬. 이런 표정이겠죠? <웃음> 와! 하모니들의 댓글이 우와!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이런 표정입니다! 와 반짝반짝! 반짝반짝! 와. 네! 다시 한번 복습! 복습 복습! 와! 박고사 세상에 이런 일이! 두 번째는요! 역시! 돈의 표정 귀여워 아! 나라우 아 돈의 에이. 표정 이거 이런 돈의 표정인가요 이천오와 돈의 뀨규 돈의 뀱예 번쩍번쩍 뀨 어잉+ 예, 어잉 이렇게 다양한 표정들 을 나라가 이제 드디어.